포기를 모르는 프랑스의 국민화가이자 조각가는 누구일까요? 푸티푸 친구들 안녕하세요 푸티푸입니다푸티푸에서는 프랑스의 국민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디비페를 소개합니다. 장 디비페는 어린아이의 그림,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등 평범한 어른의 시선을 벗어나 자유분방한 작품에 매료됩니다. 이러한 미술을 아르뷰리라 부릅니다. 미술과 함께할 운명이었던 장디뷔페는 1901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1918년에는 아카데미를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합니다. 1924년 아버지의 와인 사업을 위한 경영 수업을 위해 미술을 그만둡니다. 1933년 그림을 다시 시작하지만 또 다시 사업을 합니다. 1942년 본격적으로 미술에 전념하면서 1944년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면서 작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번 미술을 포기했지만 다시 도전하고 도전한 장 디비페입니다. 장 디비페의 작품 중에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시리즈는 우르르프입니다 우르르프는 장 디뷔페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심히 볼펜으로 그렸던 낙서에서 시작됐는데요. 우르르프는 프랑스어로 큰 소리, 새지저임 혹은 늑대의 울음을 뜻합니다. 우르르프는 그림 말고도 조각, 퍼포먼스 공연, 공공 미술로도 유명해서 세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뿌티프와 함께 장 디뷔페 작가의 우르르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장 디비페의 대표 연작인 우르루프를 재미있게 만들어 볼까요?